옷가지와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온수가 불기라고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분실을 하게 된다. 여행용 가방을 잃어버리고 오앙좌왕하는 꿈. 목적지를 잃고 정처 없이 표류를 하되 무척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여행 중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꿈.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함. 안경을 잃어버리는 꿈.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명예, 직장, 재물 등을 잃게 될 흉몽이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꿈. 신발은 두 짝이 한 벌로 짝이 맞아야 하는 물건인데 그한 쪽을 잃어버렸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혼인을 준비하던 사람이라면 혼담이 깨어지거나 배우자를 잃게 되는 좋지 않은 꿈이다. 또는 친구나 가족 등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 신고 있던 신을 잃어버리는 꿈 직장, 재물, 부동산, 부모 등 자신이 의지하던 곳에서 화근이 생긴다. 시계를 잃어버리는 꿈 사소한 일에 매달려 큰일을 하지 못하게 될 꿈이다. 모자를 잃어버리는 군인을 보는 꿈 모자를 잃어버리는 군인을 보면 강등 면직을 당하고 무기를 잃어버리면 협조자 뼈는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한다. 돈을 잃어버리는 꿈 애정의 낭비벽을 암시하고 있다. 놓았던 옷을 잃어버리는 꿈 위지했던 협조자나 신분, 직장, 집, 사업 등을 상실하고 고독, 빈곤 고통을 면치 못한다. 꼬리 아홉 개 달린 예쁜 여우에게 홀려 길을 잃어버리는 꿈. 퇴근길에 아방궁의 여자를 만나 한 잔의 술로 추색지옥으로 빠진다. 길들인 소를 잃어버리는 꿈. 하던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우한이 따라 별로 재미가 없다. 실물, 도둑 등 실패수가 뒤따른다. 용이 죽거나 피를 흘리든지 뿌리나 비늘 여의주를 잃어버리는 꿈. 매사가 꼬이고 큰 낭패와 좌절 및 파산, 실직, 해임, 사고 등 불상사를 치르게 된다. 옷을 잃어버리는 꿈 옷을 잃어버리게 되는 꿈은 자신이 외로운 처지에 서게 되는 꿈이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사람이나 직장 등을 잃게 되어 막막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꿈이다. 옷을 도둑맞거나 실수로 잃어버리는 꿈 관공서까지 확대되는 말썽, 손실 및 다툼 등에 연관되거나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애로가 생기며 임태 출산과 연관된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길모퉁이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꿈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길모퉁이를 돌면 다음해로 연장된다 금은보화와 폐물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귀한 물건과 재산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분실, 실수, 실패, 사고 등이 있다. 귀하게 여기면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 귀하게 여기면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부하 명예, 순결, 애정 등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된다. 귀걸이 잃어버리는 꿈 귀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감의 상실을 나타내며 특히 재정적으로 실패할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치심이 깊어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부하직원과 헤어지게 된다. 처녀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 처녀성을 잃거나 명예 또는 신앙심을 잃게 된다. 책가방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실물 수가 있다. 실수, 실패, 중단, 사고 등의 불운이 발생한다. 찢어진 옷을 버리는 꿈. 근심이 사라지고 안정과 풍요가 집안에 생긴다. 집이나 문서를 잃어버리는 꿈. 명예, 권세를 상실하게 되거나 현재의 지급,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줘야 될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사업이나 장사에서 이득을 보는 등 행운이 생김. 지갑이 몹쓰게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둑을 맞아 잃어버리는 꿈 재물이나 권리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하는 일이 순탄치 못해서 곤란과 장애를 치르며 부부나 연인과의 불화, 갈등 내지 다툼이 빚어지게 된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꿈 작은 규모 행재가 생길 꿈이다 전철 패스나 승차권을 잃어버리는 꿈 어떤 일과 사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불길하다 자신의 칼을 남에게 주거나 잃어버리는 꿈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잃을 꿈이다.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과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은장도를 잃어버리는 꿈. 애인과 헤어지거나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됨.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는 꿈. 교통사고로 면허증이 중지, 취소된다. 상실, 실패,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서류 뭉치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실물 수가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신년공부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의 우한과 질병이 침노하게 된다. 사고, 실물, 구살, 불쾌 등의 불운이 닥친다. 모자를 잃어버리는 꿈. 가족들끼리 불신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꿈이다. 결혼 전에 신발 한짝을 잃어버리는 꿈.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이별하게 된다. 개를 잃어버리는 꿈. 개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개를 잃어버려고 심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지위를 잃게 되며 좋지 못한 일을 당한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과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긴다.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은 좋은 꿈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구설수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이성규제 및 혼당, 처첩 등과 관련된 말썽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잃어버리는 꿈.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잃는 등 흉하고 좋지 않음. 상의를 잃어버려 찾지 못한 꿈. 상관, 동업자, 거래처 등에서 신용을 잃는다. 산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자기 작품이나 일거리가 어떤 단체에 의해 보류된 채 발표되지 않게 됨. 동호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온갖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사고, 질병이 생긴다.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 집안의 재산이 쌓이게 될 징조의 꿈이다. 반지를 잃어버리는 꿈 중요한 사람을 잃을 꿈이다. 남자가 이 꿈을 꾸면 부부간의 말다툼이 생길 것이고 여자가 이 꿈을 꿨다면 남편과 오랫동안 별거하게 될 꿈이다. 바지를 잃어버리는 꿈 온수가 불기라고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분실을 하게 된다. 물건 잃어버리는 꿈 협조자나 재물, 권위 등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 여권, 비자 등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각종 증서를 분실하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자신의 조건과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불합격, 실패, 중단 등의 불운이 닥친다. 무기를 잃어버리는 꿈. 협조자, 면는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게 된다. 잃어버리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